빵빵! 아 먼저 갈게요. 어? 돼지? 뒤에 돼지가.. <웃음> 뒤에 돼지가 타있네. 역시 산골이라니까. 아 시골인데 뭐 이렇게 차가 많아. 건물을좀 하겠습니다. 당신 밀매하고 있는 거 아니야? 트렁크부터 좀 수상해. 내가 볼때 밀매상이야 이거. 안 되겠어. 뭐 이렇게 오일을 많이 많이 들고 있어. 왜 빵빵이야! 여기 건문관 근처야. 내 나와말이라고. 이곳으로 직장을 가지게 된 것도 나쁘지만은 않겠어. 생각보다 아, 생각보다 그래도 돈은 잘 벌리는 것 같고 여유 시간도 좀 많은 것 같아 업무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업무 환경 열심히 일한 돈으로 뭐좀 사볼까? 500원 정도면은 자, 거래할 물건 나뭇가지는 왜 8달러지? 삽 25,000원 와... 아가 상승률이 엄청나다 어? 건축이 왜두 개가 있지? 아타탄을못 사잖아 이러면은 이 자식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누군지 알아 내가? 이 도시의 건문관이야 나없어 여기 빠져나가지도 못해 어 길좀 막았다고 아주 그냥 어? 안 되겠구만 이거 이, 이 밀매품 밀매한거 아니야? 밀매한건 아니야 밀매한건 아니고 아참 총알 아까워가지고 쏘진 않는다 내가 잘못하게 맞긴하니까 내가 길을 막고있는건 맞긴하지 그지만음에 안들어서 한 대치고 가자 하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표지판 과속하면 안된다 어? 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표지판 굉장히 익사이티한 동네구만 아이 안되겠다 참을 수 없다 지나가는 가만히 있는 돌이 시비를 거는데 나 여기 검문관이야! 돌 너도 검사해야겠어 인가 노동교화소가? 밀매를 하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자, 내리세요 내리시고 교화를 좀 하셔야겠네 아까 우리가 잡아온 그 재수다 320원 줄려 했던 그 재수 게임이 생각보다 상한 곳에서 디테일이 있어 여기 노동교화소는 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은 거지? 이상한 데서 디테일이 있어 아! 차량 운전도 약간 디테일 있게 만들어 놔 가지고 운전좀 편하게 해놓으란 말이야 아이고야 이게 재수도 넣어놓고 하니까 신나는데? 검문관 하는 맛이 있구만 생각보다 꽤 괜찮은 직업이었고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무면허입니다 검문관이기 때문에 에이 내가 경찰이라 난 잡지 않겠어 아이 어? 치명적인 사고 타망했습니다 500아 큰일났다 면허 없는데 안돼! 당신 못볼걸 봐버렸어 어? 아씨 뭐야? 누구 이상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잡았나? <웃음> 아 뭐야 이게 뭐야 <웃음> 아 이거 그러니까 꿈이었구만 안 좋은 꿈을 꿨어 악몽을 좀 꿨던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비상용 수류탄 하나 권총 하나 경찰로서 국가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줘야 되는데 경찰인데 총을 안 지워주면 어떡해 어쩔 수 없다 부패 경찰이 될 수밖에 없어 빨리 검문소로 가가지고 부패를 저질러야겠구만 아 근데 이, 도... 이 산골은 왜 이렇게 차가 많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밀수품을 이제 가져왔으니까 성과급 이런 거 같은 거 주려나 와 경찰서 진짜 크다 그곳에서 얼마나 밀매가 많이 일어나면 경찰서가 뭐 이렇게 커? 공장인 줄 알겠다고 진짜 이거 뭐야? 뭐 이렇게 밀수를 많이 해? 와 이게 다 밀수품이야? 이야 다른데다 팔 생각을 하지도 말래 다른데다 팔라는 건가? 49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다른 곳에 팔지 오늘 정말 쉬는 하루였다 빨리 가서 쉬야겠구만 나의 홈 홈인지 휴식 어휴 이곳에서 3일차. 출입 규정. 화물 목록. 우리 공산주의 아카리스탄. 유전자는 화물 목록을 소지해야 합니다. 저기 알바르카 왕국이면은 무조건 밀수범이라고 합니다. 음, 이름. 똑같고, 여건 호 똑같고. 아, 근데 저기 알바르카 왕국이다. 알바르카 왕국은 무조건. 맞아. 밀수범이야. 저 드럼통 안에 뭔가 숨긴 게 분명합니다. 분명해. 여기에 뭔가 숨긴 게 분명해. 술을 밀수했구나. 아, 이거 맥주구나. 술을 밀수했어. 체포하겠습니다. 내리세요. 근데 뭐, 혹시 하실 말씀이라도 혹시. 아 요즘에 월급이 좀작아지고 일하는데 월급이 좀 작아지고 혹시나 아 이분은 좀 밋밋하신 분이네 지난번 분은 두득하게막 제시를 했었는데 안되겠다 차량 조사 한번 더 해야겠다 저 어, 한명 체포했고 아유 어, 자주 뵀던 분이네 이번에는 돼지 돼지를 데려오셨어자 문서를 한번 봐볼게요 아 근데 부금이 왜 바뀌었지 밀매범인가다 충분한데 문제될 거 없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화물체크 한번 해볼까 아니 돼지를 포장을 풀 수가 있어 돼지가 그 안색이 안좋아 혹시 돼지한테 먹였나 돼지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몸 안에 수색 한번 해봐야겠다 돼지가 좀 수사... 한것 같아. 어 표정이 안좋아 어! 돼지 안색 안좋은거를 해결해주려다가 내가 돼지를 죽여버렸어 미안하다 돼지야 내가 너 편안하게 해주려다가 어 미안합니다 표정이 <웃음> 내리세요 내리세요 내... 날 원망하는 표정이야 내리시고 아이 어쩔 수 없다 뭐라도 죄를 찾아야겠어 뭐라도 저질른 것 같아 특곡 열어보자 아무것도 없는데 아,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공산주의 국가 아카리스타에 방문하신 걸 환영하고 성공적인 건물이었다 저 성공적인 하루였어 왠지 일을 마치고선 이거를 캐러벤이라고 하나요? 여행용차? 일 끝나고 여기 딱 들어가는 모습이 햄스터 느낌인데 햄스터 건문관 2쿠는 4일차 잘 마쳤습니다 어부! 아주아주아주 아주, 아주. 빨간 거짓발쟁이야 와, 아 아주 순조롭구만 자 다음 어? 표정이 굉장히 불만인데? 관심법으로 추측해보는데 일단 밀매법이 확실합니다 어? 눈빛 피했다 눈빛을 마주치려 하지 않아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눈빛을 피하는 거 보니까 어? 어! 어어어 총총총총총총 똥부터가 이상했어 경찰이 만만해! 공산주의 국가 아스파라거스? 공사, 공산주의 국가 뭐 이름 모르겠 감히 밀수룰에? 안되 총에 맞아야겠어 이 정도 운전 실력으로 밀수범을 할 수가 없어 됐다 멈춰세우기 멈추시는 멈춰. 목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약에 뒷돈을 준다면 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의향은이 있습니다 네. 민수범을 잡았으니까 이제 진급하는 거아니야 일을 너무 잘 해가지고 아이 정도로 열정적인 그런 검문감 있으면 직접 발로 뛰는 검문감 이 정도면 거의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이대로 탈출할까? 사실 난이 공산주의 좀 맘에 안 들어 너무 짜! 어! <웃음> 넘을 수가 없네 아 나도 이 나라에 귀속된 나도 이 나라 탈출하고 싶은데 또 밀배하자 이 공산주의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 나 최고의 비리 검문관이 되겠어 어 뭐야 풀어줄 수가 있어? 자유롭게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? 풀어준다 선택하면은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 같은 거 해주는 거야 선물 같은 거 해주는 거 아니야? 가브릴로프 경위가 소속된 여당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긴급한 문... 문제니 빨리 행동하세요 연락 두절 역시 공산주의 연락 두절 됐다고 어쩐지 나도 탈출할 수 없더라 어? 어? 내가 잡아온 밀수범 어디갔어? 저기요 나잡아먹밀수범 어디갔죠? 저기요? 제발 말좀 해줘 제발 나이동돼나요기 건문관 와가지고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줘 제발 말좀 걸어줘 저기요 또 하드웨어가 문제일 거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바... 뭔 소리야 하드웨어가 왜 문제야 갑자기 나 출동 아나 운전 못하겠다 아아아 변호도 나... 아, 아, 아. 없는 건문관한테 운전을 시켜? 가브리로프 경위가 어,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는데 저기 있네요? 범죄자들과 내 통? 도망치자고? 일단 도망치자고 어? 어? 오오오오오! 너무 많은데 사람이 이거 어떻게 다 잡아 벌써부터 체력 없는 것 같은데 와 이거 FPS 게임이다 다시 다시 가보자 어서 도, 도와주세요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아니 애초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였나 보다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한 반역자는 제재소에서 탈출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죽은 것 같고 반역자는 탈출했다고 하네요 교육 완료 이제부터 스스로 검문소를 책임져야 하며 체가 쌓이면 즉시 해고됩니다 끝!